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 신천지 이만희 거짓말 천개 성경 해석의 오류 천개 이단사이비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열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 신천지 교리의 결론은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오늘 주제 영육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교리 신천지 교리의 결론은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입니다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 청년들과 대화를 할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단사입이 집단에 빠진 신도들이 목사님들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왜 자기들을 이단사입이라고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단사입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사입이 집단에 빠진 신도들과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과 대화를 할 때는 첫 번째 룰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대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룰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그 집단에서 주장하는 책이나 자료, 영상, 근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이 갑자기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화의 룰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5분 동안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야기하거나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일체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자라고 하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필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서로 필기하고 녹음을 하거나 근거를 남겨두고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그들과 대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대화의 룰. 서로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단사입이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약 10년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 오류에 대한 천가지 그리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한 거짓말, 청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신천지 교리를 신인합일체 혹은 영육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리는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지 이만희 교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만희 교주의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인들의 세계관, 신관,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사상 신천지인들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근거 자료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자신들이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할 때는 근거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통일교회는 원리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도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요한계시록 실상 천국비밀계시 성도와 천국 그리스도행전 그리고 주제별요약 해설이라는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신천지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과 상담할 때꼭 필요합니다 신천지인들과 상담할 때는 신천지에서 출판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 이 교리를 가지고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할때 신천지인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영생불사, 육체영생불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불사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이미 죽은 신도들은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가서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받은 계시는 신천지인은 죽으면 안됩니다 이만희 교주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이나 신천지 청년들을 만났을 때 너는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신천지인은 진짜 신천지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인이면서 이만희 교주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하는 죽어야지 하는 이런 신천지인들은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러면 너는 신천지인이 확실하냐 너는 육체영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체영생 불사하지 않는다고 신천지인이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라 하는 신천지인은 가짜 신천지인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야지 하는 신천지인들은 가짜 신천지인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신천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땅 천국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죽으면 그들은 지옥행입니다. 신천지 교리는 영육 합일체 14만 4천명의 순교자의 영들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신천지 교리의 결론은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신천지에 후원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48종 내용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48종 내용입니다 영은 6개의 프리조물을 움직일 수 있으나 6개의 존재는 영들을 움직일 수 없다 영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감동시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은 다만 영들이 감동을 줄 때에만 그렇게 할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두 세계를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육계의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들과 육체들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이다. 천지 창조 51종 내용입니다. 성령뿐 아니라 악령도 사람을 집으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 산다. 성령의 말을 받은 성령의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 주관하고 악령의 말을 받은 자에게는 악령이 들어가 지배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이 성령은 죽은 인간의 혼령 죽은 인간의 혼령 천사, 14만 4천명의 순교자, 천사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만희 교주가 말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의 세계관 신천지인들의 사상 머릿속에는 성령뿐 아니라 악령도 사람의 집으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 산다고 라 했을 때 여기서 성령은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 죽은 인간들의 홀령, 총각 귀신, 천녀 귀신, 그 귀신, 죽은 영, 인간의 영, 천사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의 말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 주관하고 천사의 영이 들어가 주관하고 죽은 귀신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홀령이 들어가 주관하고 악령의 말을 받은 자에게는 악령이 들어가서 지배한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로만으로는 그 속에 무슨 영이 들어갔는지 알수 없다 그것은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죽은 타인의 영 순교자의 영 다른 죽은 귀신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죽은 다른 인격이 나의 인격과 나의 육체를 지배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접심 빙의 귀신론입니다. 연계와 육계가 각각 둘로 나누어진 결과 연계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하고 육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다툰다 여기서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신천지의 주장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종교사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을 하고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사단을 악령 악신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 사단이 결코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하늘에 있는 영적 조직들, 하늘에 있는 영적 피조물과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 피조물과 땅에 있는 인간들 신천지인들이 하나 된다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입니다 천지창조 488종 내용입니다 천지창조 488종 내용입니다 신약성경에 약속한 열두지파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순교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창조된 열두지파 14만4천명에게 임하여 그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그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하늘에 14만4천명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의 육체 신천지 신천지 14만 4천명의 제사장들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신인합일체 합일체 되어 부활한다 이것은 영육이 하나 되어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과 죽은자들의 혼령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어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말씀에 시로 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 혹은 천사들의 영, 14만 4천 순교자 죽은 자들의 홀령이 임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고 하는 천국에 재림해서 이만희 교주와 이만희 교주 육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 안에는 예수님의 영도 있고 보혜사의 영도 있고 요한의 영도 있고 이만희 교주의 영도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인합일체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피조물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계시록에 7영이 나옵니다. 내생물 네 24장로가 나옵니다.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신천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5년, 10년, 20년을 있어도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신천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은 신천지의 7 교육장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내네 생물은 신천지의 전국 내네 회장, 장년부 회장, 부녀부 회장, 청년부 회장, 전도부 회장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24 장로들의 영은 신천지 본부의24 장로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홀령, 죽은 귀신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영혼은 신천지 열두 지파장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접신빙의 귀신론입니다. 문제는 7교육장의 7영은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기 신천지 7교육장, 신천지 전국 내회장 24장로, 1 2집파장 신천지가 1984년 3월 14일 날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이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배도하거나 죽거나 신천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배도하거나 죽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떠나거나 배도했다는 겁니다. 12지파장 중에 12지파장도 두명을 제외한 10명이 배도하거나 죽거나 신천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천지의 구원론 신천지인들이 기다리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의 홀령입니다 14만 4천명의 죽은 자들 순교자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신천지 14만 4천명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 영과 육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 되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입니다 신천지의 혼인잔치 바로 신천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죽은 순교자들의 영입니다. 어떤 순교자가 자기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자신을 지배하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은 인간은 그 순교자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믿는 그 순교자의 영은 죽은 타인의 혼령입니다.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죽은 순교자. 타인의 영이, 타인의 영혼이 신천지인을 지배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명의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의 결론은 접심, 빙의 귀신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타인의 죽은 귀신, 홀령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영혼입니다 결코 죽은 순교자의 홀령 귀신이 나의 주인이 될수 없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 488쪽입니다 신약성경에 약속한 열두지파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순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늘날 이땅에 창조된 1 2지파 14만 4천명에게 임하여 그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이것은 영육이 하나 되어 신인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근거로 신인합일체를 주장합니다. 육체의 영생을 주장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성경해석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사단의 계시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계시록 20장 4절 해석의 오류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미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나오는 존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해서 여기에 내용은 예수님 오실 때에 성도가 부활해서 천년 동안 계시록 20장 4절 이 내용은 하늘의 영적 존재와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 두 존재가 하나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도가 부활해서 천년동안 왕노릇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 여기 바로 순교자들의 영,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심판받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성도들입니다 여기 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과 영에 속한 순교자들의 영두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는 순교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는 순교한 성도들 한 존재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의 신인 합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4절 앞뒤 문맥을 확인하시고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전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의 개시는 가짜입니다. 사단의 개시입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이 주장은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죽은 타인의 인격이 죽은 타인의 영혼이 나의 육체를, 나의 육체와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타인의 영혼, 죽은 귀신의 홀령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419쪽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타신 본문의 백만은 예수께서 택하여 안수하시고 대언자로 삼으신 사도 요한격과 같은 목자이다. 예수님이 타신 본문의 백만은 이만이이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안수하시고 대언자로 삼으신 사도 요한격 세요한 이만이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이 육은 영이 거하는 집이자. 이만희의 육체는 예수님의 영이 그하는 집이자 들어 쓰는 도구임을 알수 있다 초림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성전삼아 도구로 삼아 역사하셨다 본문의 백마와 탄자도 이러한 관계에 있는 육과, 영의, 육과 영이다 이만희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이다 비유한 말과 탄자의 실체가 불임을 받는, 불임을 받는 육체와 불이는 영이라는 것은 게시롱 6장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말은 이만희 교주의 육체고 탄 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신천지 교리는 귀신론, 접신, 빙의입니다.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영육합일체 된다는 빙의상태, 접신상태, 귀신론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른 예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결합된 존재가 초림 예수님이고,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다른, 다른 예수를 주장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결합된 존재가 초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어떻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희 교주가 성취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시대의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긴자 약속의 목자 이만이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영육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국혼인잔치 왜신천지인들이1 4만4천에 제사장들이 되려고 하는지 14만4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지 신천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14만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왜 신천지인들에게 중요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천지창조 492쪽 내용입니다 영육 첫째 부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에서 6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왕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유왕 불못에 던지고 망국을 미혹한 용곧 사단을 잡아 무적행에, 무적행에 가둔 후에 순교한 영혼들과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타니 이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은 성도의 첫째 부활, 성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14만 4천명, 순교자들의 홀령, 죽은 귀신 홀령과 살아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는 신인 합일체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의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인합일체 이 부분, 영육합일체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칠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내용에 보면 이 썩을 것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썩을 것은 신천지인들의 육체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순교자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해석의 오류를 범합니다 썩지 않을 것은 영이고 14만4천명의 순교자의 영이고 썩을 것은 인간의 육체 신천지인들의 육체라고 성경해석의 오류를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14만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 1 4만4천인의 육체가 하나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변형체 성형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은 한 존재입니다 한 육체가 성령체로 바뀐다는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두 존재로 나눠서 썩지 않은 영혼, 썩을 육체를 가진 신천지인들이 신인합일체 두 존재가 한 존재가 된다고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고 신인합일체를 주장합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성도의 부활체, 성령체, 변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개시는 사단의 개시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순교한 영원들은 신령한 몸을 덧입고 우리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육체가 되고 이 영과 썩을 썩지 아니할 것과 썩을 육체가 하나 되어 부활한다.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혼과 신천지 14만 4천 명 제사장의 육체가 하나 되어 부활한다. 종교 사기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영혼입니다. 두 인격체가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한 육체에 살아간다.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은 없습니다. 순교한 영이 변화된 사람의 마음에 와서 하나가 된다. 죽은 귀신의 홀령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 하나가 된다. 죽은 귀신의 홀령이 신천지인의 육체에 들어와 하나가 된다. 이 일을 가리켜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영계의 나라 거룩한 성 새에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하나 되게 된다고 하였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인합일체 주장은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근거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천지창조 493쪽 내용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사는 것에 관한 성구는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디에도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순교자의 영혼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어 한 육체의 두 인격체가 살아간다. 순교자의 영혼이 죽은 귀신의 홀령이 살아있는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의 육체에 들어와 영은 육을 지배한다 타인이 나의 육체에 들어와 나의 인격을 지배한다 이런 성경구절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실 것을 가리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함께 산다고 하셨다 장가들어 함께 산다고 하셨다 우리가 결혼해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해서, 장가가서, 시집가서, 결혼해서, 신랑의 육체와 신부의 육체가 신인 합일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육체가, 신부의 육체와 신랑의 육체가 신인 합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인격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죽은 순교자의 혼령, 홀령, 귀신의 혼령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지배한다? 종교사기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인격은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타인의 영혼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도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14만 4천명의 순교자의 영혼 죽은 귀신 홀령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신천지 청년들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종교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임맞진시온산의 열두 집파 14만 4천명은 신천지 14만 4천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왕로를 타게 된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신인합일체가 되는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추건한다. 신인합일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인합일체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 게시를 받은 사단의 게시를 받은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교주의 육체 안에 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리는 예수님의 영이 모든 성도들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 인들은 예수님의 영은 지금 제림 하셔서 이만이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이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영이 되셔 우리 안에 함께 역사 하신다 이제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신천지인들 안에 신천지 청년들 육체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 이건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지만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은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함께합니다 다른 육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의 영만 재림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씨의 육체와 하나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이 되어 우리와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의 육체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 이만희 교주의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교리는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앞에 나와있는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실상 천지창조를 요약해 놓은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전체와 천지창조 전체를 요약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천지창조 488종 내용입니다 신학성경에 약속한 열두지파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순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창조된 열두지파 14만 4천명에게 임하여 그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신천지인들의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사들과 순교자들의 영혼 귀신의 홀령은 신천지인들의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이것은 영육이 하나 되어 순교자들의 영혼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어 영육이 하나 되어 신인 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신인 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신인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말씀에 실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육체 영생불사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신천지에는 신천지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는다. 신천지인들도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영생불사 교리입니다. 영계 보좌 구성, 육계 보좌 구성, 천지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적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영적 피조물을 만드시고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 그리고 이만이 아담의 아담의 육체가 필요했고 아브라함의 육체가 필요했고 노아의 육체가 필요했고 아브라함의 육체가 필요했고 모세의 육체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육체가 필요했고 이제 이만이 교주의 육체를 통해서 이 육계를 완성하신 후에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 영적 존재들과 땅의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신인합일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은 단독 사역이 가능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필요 없이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영이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결코 인간의 육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 종교 사기입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교리는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은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의 이만희 성경 해석의 오류, 사단의 계시 종교 사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 4절만 읽지 마시고,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20장 4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내용을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영들과 신천지인들의 육체 두 전제의 합일이 아닙니다. 한 존재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썩을 성도의 육체가 썩지 않을 성영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순교자들의 영혼 죽은 귀신의 홀령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이고 종교사기입니다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을 내용을 정리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담의 육체, 노아의 육체, 아브라함의 육체, 모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서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희 교주의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도 함께 하시고 보혜사의 영도 함께 하시고 이 천사의 영도 함께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요한 세 요한의 영혼도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는 이만희 교주의 영혼도 있고 천사의 영혼, 보혜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사도요한의 영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육체에 여러 개의 인격체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7교육장의 육체에 7령, 7명, 계시록의 7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전국의 네 회장 신천지 조직 중에 네 회장이 있습니다 장년부 회장, 부녀부 회장, 전도부 회장, 청년부 회장 네 생물의 영, 영이 신천지 장년부 회장, 부녀부 회장, 전도부 회장, 청년부 회장의 육체와 하나 되고 24장로들의 영과 신천지 본부 24장로들의 육체와 하나 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죽은 사도들의 영혼이 홀영이 신천지 열두 지파장들의 육체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영은 베드로 지파장의 육체와 하나 되어있고 야고보의 영은 야고보 지파장의 육체와 하나 되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영혼은 요한 지파장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인지 이만이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인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신천지인들 14만 4천명의 제사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신천지인들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명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신천지인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14만 4천명이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천지에는 아직 제사장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의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외우는 신천지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14만 4천명의 제사장이 되는 게 목표이고 꿈이지만 신천지에는 아직 제사장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 홀령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영육이 하나되어 신인 합일체를 이루는 것. 신인 합일체를 이루는 것. 순교자의 영혼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되는 것.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천지인이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영인, 타인의 죽은 귀신 홀영이 신천지인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순교자의 영, 죽은 귀신 홀영이 신천지인을 지배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귀신이, 순교자의 홀영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 신천지에 빠진 청년의 육체에 들어와서 신천지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들어와서,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살게 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는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 신천지인들은 죽지 않는다. 종교 사기입니다. 신천지에 활동하던 많은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서 죽거나 신천지를 떠나거나 배도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교육장들이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전국의 내회장 네 중에도, 전국 내회장, 네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신천지의 24장로들, 70장로들, 신천지 장로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두지파장,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영이 신천지 열두지파장들의 육체와 하나 되었지만 현재 다 떠나고 두 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지파장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땅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와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배도 하고 신천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 하늘 셋 땅, 천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신천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행 열차입니다. 신천지는 지옥행 열차가 확실합니다. 성경적 반증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나오는데 신천지는 우리 중 하나를 천사로 해석합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결코 창조주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천사가 창조주로 둔갑해 버립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이고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은 육을 지배한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눈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지배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타인의 영, 타인의 영, 타인의 영, 귀신의 영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한 육체의 두 인격, 한 육체의 두 인격체가 살아갈 때 지배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하나 되,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지배자가 누구인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순교자의 영, 죽은 귀신의 홀령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 사기입니다. 누가 맹신이고 맹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맹신이고 맹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 134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누가 맹신인지 맹도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임 맞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천지에 입맞은 자가 존재하는지, 제사장이 존재하는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당신은 제사장이 될수 있는지, 입맞는 것이 가능한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제시한 구원의 조건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가능한 일인지, 이룰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